어서오세요 보글입니다 카디비 웹에 이어 귀에서 불이 나게 6 2월들의 마음을 훔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세계 여자 인스타 팔로워 2.200 핫한 여자 유명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인데요 뮤비 속 보글보글한 이야기와 의상 함께 보러 가실까요? 보이프렌즈는 땡큐넥스트와 세븐린즈를 작사하고 프로듀싱한 두어 소셜하우스와 함께 불렀는데요 달달한 썸노래에 불닭볶음면을 뿌린 이 노래는 썸녀 썸남 그리고 중간 다리이자 솔로 한 여자가 썸남에게 가까운 스킨십을 하는 것을 아리언니가 포착합니다. 어디선가 화를 가져와서 인중의 힘까지 끌어모아 화를 싸버리는 아리언니 솔로 탈출하려다 손이 탈출... 이 장면의 룩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 중 하나죠 미국 44대 영부인 미셸 오바마도 이 브랜드 옷을 입으셨었는데요 바로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의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의 옷이었습니다 71만원대 상의와 24만원대 바지가 합쳐져서 95만원대의 사투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옷만 봤을때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커리우먼 느낌인데 안에 탱크탑을 입음으로써 싹스미 폭발 하트 찌집임에 바로 넘어가 버리는 썸남. 그들의 사랑은 밤새 화장실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포지션은 아리언니의 타이틀곡들과 비교했을 때 간이 뭔가 심심한 느낌이었는데 중독성으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포지션 앨범 이미지의 이 룩은 오드리에뻔, 미셸 오바마, 나탈리 포드 만등 유럽 셀럽들이 이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입었었는데요. 바로 뉴욕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아이작 미제라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60년대 빈티지 패션이 아주 찰다. 이 노래는 널 위해서 나를 바꾸겠다 솜사탕 같은 사랑 노래이면서 뮤비의 아리언니가 대통령으로 등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의미의 포지션 위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룩은 아주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60년대 느낌 플러스 백악관을 배경으로 나오다 보니 영부인 퍼스트레이디 룩 느낌의 패션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저는 보면서 심플함과 우아한 퍼스트레이디 패션을 보여주셨던 미국 35대 영부인 제클리 케네디 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봐도 우아하고 세려미 포컬! 자 다시 뮤비로 돌아와서 아리언니의 반려견 중 하나인 투르즈의 사진이 걸려있는 백악관에서 활기차게 시작되는 아침 회의 이때 단추가 포인트인 이 니트 크롭탑은 발망의 제품으로 백십사만 원대. 고급진 바둑알 귀걸이는 독창적이면서 동시에 실험적인 디자인 느낌의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 베르니의 귀걸이로 뮤비 처신부터 깔끔과 우아가 공존하는 룩으로 시작이 되었네요 퇴근 후 반죽을 하며 요리하는 아리 언니. 저 레이스 상인은 디온리에 87만원대. 아리 언니의 섹시미를 아주 부각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입었으면. 돌베지게! 당당함의 포스가 느껴지는 아리언니 복도가 러네이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입은 룩은 모두 위글러의 105만원대의 코르셋 상의와 54만원대의 주머니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치마 합치면 159만원대의 룩 힐은 플랫폼이 아주 도톰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금리가 반짝거리고 치명적인 입술이 발바닥을 맞이해주는 디자인의 구찌의 122만원대의 플랫폼 힐이었습니다 왕리본 덧분에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귀여워 보이는 아리언니 이때 입은 왕리본과 재킷, 스커트 모두 랑방의 컬렉션이었는데요 랑방 컬렉션에서는 뭔가 모자 같은 느낌이었다면 아리언니는 리본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네요 둘다 멋진 폭발 연설중인 아리언니 깔끔하면서도 우아한 퍼스티레이디 패션인데요 니트 원피스와 목걸이는 모두 구찌의 제품이었습니다 우아하기만 하지 않은 가격 304만원대의 니트 원피스는 구찌 공식 홈페이지에서 벌써 품절이더라고요 구찌의 332만원대의 목걸이는 루비레드 크리스탈에 빈티지 말린 딸기가 달려있어서 더욱 빈티지함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잔잔한 멜로디에 요동치는 가사 제목부터 이미 가슴이 뜨거워지고 웅장해지는 노래 이로써 웹유니버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열심히 연구중인 김아리 연구원 이 언니 혹시 연구하는 주제가... 이 연구원 자켓은 엠마 로앤 로즈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로엔 로즈의 2020 SS 컬렉션 제품이었는데요. 조사하면서 약간 저의 취향을 굉장히 저격하는 디자인 브랜드라서 마음속 장바구니에 저장해놨습니다. 신발은 플리저 브랜드의 10만원대 롱힐이었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면서 바로 우주로 달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연구실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쿠킹오일 로봇 아리언니. 이때 로봇 룩은 카디비, 비욘세 등의 핫한 셀럽들의 커스텀을 제작하는 로월더윗의 커스텀. 엄청난 자극으로 눈을 뜬 아리로봇은 고대로 아리 연구원을 변신시켜주는데요. 아니 주토피와 햄쥐언니? 이 룩은 1997년 SF 코미디 영화 오스틴 파워 제로에서 치명적인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들 유혹해서 껍지스 기관총으로 한 방에 뒤지게 만드는 살상 무기였던 팬봇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룩은 트레시 란제리 브랜드의 39만원대 요정 룩이었습니다. 목각 인형 춤을 춰도 굉장히 귀여운 아리 언니네요. 3435이 노래는 리믹스 버전으로도 나왔더라고요도자킥과메가언니의 콜라보로 보시면 아주 화끈한 흥겨움을 얻게 되실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아리언니의 뮤비의상 두 번째 시간을 보글보글하게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궁금하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h a 나이스데이. Nice